동어가 잉어로 반한 꿈.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여 부자가 될징초 자게 시작하여 크게 성공할 것을 암시하는 길몽. 금붕어끼리 입맞추는 것을 본 꿈. 강한 연애운의 상승으로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단꿈을 꾸게 될징초 결혼, 결합, 만남, 계약 등을 암시하는 길몽. 저수지에 붉은 금붕어가 있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꿈. 공부는 석 잘하지 못하나 듬직한 아들로 잘 아들로 시댁에선 귀한 장남을 얻을 태몽. 저수지에 붕어를 기르는 꿈. 교육 사업에 투자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거나 증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됨. 사업, 증권 등에 투자를 하게 된다. 금붕어를 보는 꿈. 금붕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자신의 존재나 능력, 창작품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금붕어에 대한 꿈. 금붕어에 대한 꿈은 행복, 인기인, 인기 상품 등을 의미한다. 연못 가운데서 금붕어가 놀고 있는 것을 본 꿈. 노래방이나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어 즐거울 일이 있고, 이 소식이 찾아옴. 큰 붕어 한 마리를 손으로 잡아 두 팔로 껴안는 꿈. 높은 지규를 갖고 다복함을 누리거나 작가가 될 아이를 낳게 된다. 금붕어에 관한 꿈. 독신자가 금붕어 꿈을 꾸면 부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일 경우 이혼을 암시하며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돈이 풍족해진다는 암시이다. 금붕어가 연못에서 놀고 있는 꿈. 동청회나 연예인들이 모인 곳에 귀공자로 참석하여 풍악을 울린다. 이 소식이 온다. 어항 속에서 예쁜 금붕어가 놀고 있는 꿈딸 태몽 눈이 까만 금붕어를 보거나 좋아지는 꿈 딸을 낳을 꿈이며 눈이 크고 까만 귀여운 딸을 얻게 된다 금붕어가 선녀로 변한 꿈 뜻밖의 미인을 만나 사귀게 되거나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재탄생시킬 진조 어항 속에 금붕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꿈 많은 직원을 거들인 기업가가 될 아이를 낳을 태몽 개울이나 강에서 맨손으로 붕어를 잡는 꿈 맨손으로 붕어를 잡는 것은 재물운이 있으며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많은 돈을 벌게 된다고 한다. 금붕어가 맑은 물속에서 물방울을 곱게 짓는꿈 멋있는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창조를 하게 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예쁜 금붕어를 어항 속에 넣어 기르는 꿈 미술 및 음악 학원을 차려 유경사업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애연용 동물이나 가정용품을 사가지고 온다. 문화 교육, 과학, 자선사업 등을 하게 된다. 금붕어끼리 입맞춤을 하는 꿈. 사랑하는 애인과 극한 단꿈을 꾼다. 상봉, 합궁, 결혼, 결합계약 등의 길조이다. 금붕어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는 꿈. 사랑하는 애인이 관심을 하거나 등을 돌리게 된다. 사랑을 찾아 가출을 한다. 개천에서 큰 붕어를 두 손으로 잡는 꿈. 사업상 돈을 벌거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개울에서 붕어를 많이 잡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높은 산 밑에 저수지에서 붉은 금붕어와 산새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놀고 있는 꿈. 시댁 집안의 믿음이 대단한 장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꾸는 꿈. 문과를 지원하게 되는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하나 듬직한 아들로 자라난다. 금붕어가 물방울을 뿜어대는 꿈. 신상품을 개발하여 호응을 얻어 대성공한다. 금잉어나 붕어 가물치 매기 등을 잡았거나 놓쳐버린 꿈. 아들 태몽. 금붕어가 맑은 물속에서 물방울을 곱게 만드는 꿈. 아이디어 제품이나 신상품을 개발하여 크게 성공함. 동어를 우물에 넣어 기르는 꿈. 앞으로 전문직을 갖기 위한 학생을 특수 전문 과정으로 공부시킨다. 사회과학연구원의 물적, 인적 투자를 하게 된다. 동어가 흐르는 냇물을 역류하여 잡사게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목적을 위하여 전진하게 된다. 입파 승진 당선, 합격, 승리, 학위, 자격 취득. 계약, 협약, 성공 등의 길조이다 동어가 거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꿈. 어려움을 해치고 목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거나 어떤 계약의 성과를 암시. 동어가 변해 잉어가 되는 꿈.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입신출세한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관찰하는 꿈. 어항 속의 금붕어를 관찰하는 것은 예술, 작품으로 성공하거나 여직원을 많이 거느리는 기업가가 된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가만히 들여다본 꿈. 예술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여직원을 거느리는 기업가가 될징조 금붕어가 맑은 물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회관에서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공연, 관람을 하게 된다. 온 신경을 다 기울어야 하며 어항 속의 금붕어를 가만히 들여다본 꿈. 예술 작품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직업인이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동업빵을 사먹는 꿈. 위장병이나 장애탈이 생겨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유행성 질환이 발생한다. 커다란 붕어를 두 팔로 안고 있는 꿈. 장래의 실력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작가가 되거나 명예와 재물을 얻어 아들을 낳게 됨. 냇가에서 붕어를 잡은 꿈.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거나 좋은 혼처를 만나 장가를 들게 될징초태몽이라면 딸을 낳게 될징초 개우가에서 붕어를 손으로 잡는 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장가를 들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어항 속의 금붕어를 바라보는 꿈. 장차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는 기업인이 될 아이를 낳는다. 큰 붕어를 낚시로 잡는 꿈. 재물과 함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는 의미이다. 오늘의 붕어를 넣어 기르는 꿈.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학원 등을 전문 경영하거나 투자하여 전문직을 양성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능력 있는 후배나 아랫사람을 두게 됨. 붕어 요리를 맛있게 먹는 꿈. 집안의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우환이 들끓게 된다. 경마, 사고가 생긴다. 길모퉁이를 지나치는데 붕어빵 헛떡이 생각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고흘리고 심술 궂던옛 추억과 향수가 잡힐 듯이 연상되며 지나간다. 붕어를 잡아서 찜을 해 먹는 꿈. 큰 병에 걸리게 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금붕어를 사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태몽으로 부인이나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아이를 암시한다. 돈, 재물, 경사. 행제 등이 생길 징조. 예쁜 금붕어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경사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맑은 강에서 예쁜 붕어가 놀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는다 친구 애인을 만나 즐거움을 갖는다 금붕어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큰 기업가가 될 아이를 인태하게 된다. 금붕어가 땅에 떨어져 어항에 집어넣는 꿈. 태몽으로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월척 붕어를 두 팔로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장래의 작가가 되거나 명예와 재물을 크게 얻을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임산부가 한 마리의 붕어를 강에서 손으로 잡아 두 팔로 안고 온 꿈. 태몽으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지위와 재물을 겸비하게 되거나 책을 저술할 사람이 된다. 메가 족제미 금붕어 잠자리로 변해 벽에 붙어있는 태몽. 태아가 일찍 죽을 때까지의 생활환경 변화나 허무한 삶이 되어 버린 일승을 예지. 임산부가 한 마리의 붕어를 강해서 손으로 잡아 두 팔로 안고 온 태몽 꿈. 태어날 아이가 장차지위와 재물을 겸비하게 되거나 책을 쓸 사람이 됩니다. 붕어 꿈매모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